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5절 지난주와 본문이 거의 지금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70페이지 4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였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그 옷을 벗었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리이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세날 성도님들 반갑고 너무 좋으시죠? 서로 우리 보시면서 한번 우리 교제 인사를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해요 집사님. 그렇게. 어, 뒤에 우리 집사님, 장노님, 권사님,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이렇게 붙이면 더 인사가 더 살갑게 와닿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집사님, 장노님이라고 하면서. 주님께서는 이번 주도 발좀 씻어주라 <웃음> 말씀하십니다 서로 발을 좀 씻어주라 그것이 옳으까 일이다 내가 너희를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생표 모르는 사람이죠 생면부지의 어느 한 사람이 성도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막 행성수술 하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한 사람 같지가 않아 뭐 여러 이야기를 막 하시더니 결론이 뭐냐 하니까 돈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2만 원만 좀 줍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성도님에게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요구한 것은 단돈 2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그 성도님의 주문이 속에 2만 원이 들어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이만 원을 주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에게 훈계만 잔뜩하고 빈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어, 돌아서는 그 사람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는 순간 그 성도님의 마음은 음,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치를 않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괴로워서 아마 이 성도님은 시를 잘 적는 시인이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 불편한 마음을 이렇게 글로 썼는데 이런 글입니다 나는 오늘 한 사람을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내밀기 부끄러워 빈손 뒤로 감추고 외로운 마음으로 조심스레 다가와 내민 손 위에 무거운 도덕만을 실어 보냈습니다 괜찮은 척 쓸쓸하게 걸어가는 낡은 뒷모습 위로 부끄러운 내 영혼의 메마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를 이어갑니다 오늘 내게 사랑 없음을 봅니다 그분의 이름은 사랑이라 했거늘 오늘 내게 사랑 없음을 봅니다 아니 생면 부지의 사람이 그것도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찾아와서 땀 흘려서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거저 갖기를 원한다면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따끔하게 실책해서 돌려보내는 것이 백번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툭툭 손 틀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그 성도님은 그를 잊지 못합니까? 왜 그에게 단돈 2만 원을 쥐어주지 못한 것을 못내 괴로워하면서 이처럼 자기 칠책의 글을 쓰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성도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연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인해 그것을 후회하고 괴로워하며 자기 질책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도움을 요청하러 온 자를 훈계만 잔뜩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낸 성도님이 그로 인해서 마음 아빠하는 것이야말로 그가 구원받은 크리스도인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의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교적인 특징 말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종교적인 행위죠. 그건 당연한 거고, 그 종교적인 행위 말고 삶에 나타나는 특징 하나만 골라서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일 겁니다. 사랑. 사랑.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러시고는 제자들에게 격식과 예의를 다 갖춰서 말씀하시기를 14절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같이 읽도록 합시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내라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간곡한 당부이심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당부는 우리 지난주일 날 말씀을 나누었듯이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고 발 아래에 그하는 이가 되어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 같이 그 본을 따라 행하고 살아라. 지난주일에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므로 그 섬김의 본을 따라 섬김으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더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섬기고 사는 것으로 다 됐다.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 더 나가시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발을 씻어 주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 주어라 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죄가 있을 때 여러분이 그 죄를 씻어 주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오늘 이 말씀이 몹시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정직하게 봐야 되죠 또 정확하게 봐야 되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선생으로서 겸손히 제자들을 섬겼다는 뜻도 있겠지만 또한 제자들의 죄를 씻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죄를 씻으신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거부합니다 그 베드로는 안 된다고 다리를 내놓지 않았어요 예수님 나못 씻겨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관계가 끊어지는 거야 아주 심각한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네발안 씻으면 너와 나 관계가 없는 거야 내 관계는 이 관계로 이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죄를 씻으신 겁니다. 자 이것을 가른 유다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가른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는 죄를 품고 있었는데 예수님 아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아 그러면 예수님을 팔 죄를 품고 있는 가론 유다의 발만 씻으면 되지 왜? 베드로의 발, 야고보의 발, 요한의 발 다른 제자들의 발도 씻기냐 말입니다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팔 그런 죄를 품고 있었지만 이 죄는 다른 제자들에게 양상만 다르지 형태와 모양과 경우만 다르지 다 통일하게 있는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를 씻기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씻었으니 너희들도 서로 그 죄를 씻어주는 자로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그것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관계라는 뜻이에요 교인이라고 하는 뜻은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같은 사람 교인들끼리라면 당연히 그의 죄를 씻어주는 관계다 이것이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은 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아, 우리는 그 기도에 따라서 행하고 기, 기도 따라 살려고 그러고 그 기도를 언제나 드리고 있죠 그런데 그 주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문구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연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여러분 이 부분에서 마음이 여러분 힘들지 않았나요? 그리노코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기도 한번 띄워드릴게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도 여러분 정말 저 기도대로 살고 있나요? 여러분에게 죄 지은 사람을 여러분이 사해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고 랬거든요 우리 교우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시험 드는 일이 종종 있어요 아 목사님 저는 이제 더 이상 교회 봉사 못하겠어요 나 시험 들었어요 아무 뭐, 아무 기 때문에 시험 들어서 이제는 좀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봉사할 때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봉사가 제일 큰 봉사냐 교회 봉사를 하려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바로 남의 죄를 내가 씻어주는 마음이 최고의 봉사다. 최고의 봉사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마음을 품으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던가요?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는 거예요. 누가 허물이 있으면, 누가 잘못했으면, 누가 죄가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이 대신 씻어주고 대신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고 진정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음.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요이 공동체 안에서 죄인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어떻게 공동체 안에 죄가 드러날 때 어떻게 그걸 다룰 거냐 하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그 안에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였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혼자 가라 하셨어요 그 잘못한 것을 네가 안다면 그 사람에게 혼자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그 죄는 하나님이 너무나 미워하시는 죄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죄에서 돌이켜 돌아오도록 권하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을 받으면 그 영혼이 이제 구원을 계속 이어가고 받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또한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승인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당신이 잘못하고 있으니 돌아오세요 라고 권면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서 받으면 좋지만 만약에 그것도 받지 않으면 그 다음에 교회에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면 교회가 그 사람의 죄 문제를 살펴서 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 그렇게 의논되면 교회가 본면하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니 얼른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말을 들으면 그 영혼의 구원을 받지만 만약에 그가 거절하면 그때 출교하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이 말씀을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하셨을까요? 무슨 뜻으로? 얘들아, 교회 안에서 출교시키는 방법 알려줄까? 출교는 이렇게 하는 거란다, 그걸 말씀하신 걸까요? 절대 아니죠 바로 죄인들을 다루는 일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심각한 죄가 있다고 느껴지면 금방 교회에 이야기해 버리죠 이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더 이상 있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사람의 죄를 아는데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먼저 출교할 것부터 생각합니다 그사람내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사람이 정말 출교당할 만한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죄를 다루는 일에는 신중의 신중을 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교회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출교시키면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정죄해서 심판한다 하지만 교회가 어떤 사람을 죄 없다 하고 그 죄를 풀어주면 하나님도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풀어줄 것이다 엄청난 권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용납하고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면 나도 씻겠다는 교회 권세를 말씀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권세가 교회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의도가 뭔가 하니까 그러니 너희들 교회에 이런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들 교인들을 살펴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 정말 지옥에 갈 사람 잘 색출해서 너희들이 그 사람을 정죄하라 이런 말씀 뜻으로 준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주신 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이 죄를 풀어 주라 그게 교회다 그 근세가 그 있다 그리고는 교인들끼리의 관계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관계여야 한다는 겁니다 유명한 빌리그레안 목사님 어느 도시에서 집회를 하시는데 아 집회하다가 이런 질문을 어느 성도로부터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돼도 술을 못 끊어요 목사님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술도 못건는데 교회 그대로 다니게 해도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빌리그레한 목사님께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느낌이 벌써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곧면에서 만약에 듣지 않는다면 그러면 징계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 성령충만함 받지 않는 사람도 당연히 징계해야 되겠죠? 왜 앞부분만 건드립니까? 뒤에 부분은 왜 무시합니까? 이야기를 했을 때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사람 도무지 함께 하기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무엇부터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 그가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게 가장 1본입니다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 는 그가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할까? 가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할까? 이걸 가장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한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요즘은 뭐 그런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 번씩 신문 기사에 나셨어요, 났어요. 그 고속 버스터미널에 이따금 심년 대책 없이 버스 타고 오시는 이 노인네들, 어르신네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한 어르신들. 자식들이 버린 거죠. 그냥 틈이 나서 표 끊고 차 태워서 앉게 만들고는 그냥 빨빨한 거예요. 자녀들이 고속버스에 태워서 그냥 서울로, 부산으로 내보냈는데, 이 노인은 버스에 내려가지고 어디 가야 할지도 모르고, 또 어딘지도 모르고, 이런 노인들이 그냥 서성이다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요. 그러면 먼저 경찰관이 "자녀가 누굽니까? 자녀 이름이 뭐예요?" 물으면 대부분의 노인들은 다 정신이 온전치 못하신 분들인데도 경찰관들이 물으면 정신은 그렇지만 대충 감을 잡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식들이 날 버린 게 아니에요 자식들 죽일 놈 아니에요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경찰이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난감해하는 그런 내용들이 언론 기사에 오르내린 적이 있습니다 왜? 왜?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아, 저들이 참 없을 생각으로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런데 정신이 온전치 못해도 그 어르신은 대충 알아요. 그런데도 경찰관에게 내 아들 누구누구요? 그참 죽일 놈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잘못해도 남에게 말하기가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뭘 잘못해서 만약에 경찰서에 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 그러면 경찰서 가가지고 동네 막내 이야기 하실 거죠? 그렇게 하실 거죠? 안 하잖아요. 내 자식이면 말안 해요. 입꾹 다물고 속으로는 막 예, 네, 통곡과 이... 쓰라림과 울분이 나오면서도 세상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죄인이라도 내 자식 굴지 않는다고요 그 가족은 구치소 만약에 면회 가서 어떻든지 그를 용서하고 다시 돌이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왜?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인들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관계라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 했으니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씻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용납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기가 막힌 어려움을 많이 만났을 것이고 말도 안 되는 태도로 대하는 그런 아마 교인들도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교훈하신 것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어 그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나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를 씻어주어야 한다. 아마 제자들이 명심했을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에 향해서 사도들이 한 일은 자기들이 그렇게 씻음을 받았으니 발을 씻어준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게 핍박 중에도 부흥되는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은혜를 받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원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저지르는 용서함 받고 난 다음에 구원함 받고 난 다음에 저지른 죄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주님으로부터 오늘도 발식김을 받습니다 왜냐?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차백하면 그는 믿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이미 제 용삼을 받았습니다만 또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아래면 오늘도 발 씻김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사함을받았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성이라는 것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살다가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별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면 즉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흐물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우리 사이에만 이런 관계가 맺어진 것이 아니고 교인들 사이에도 똑같이 그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 겁니까? 교회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발 씻어주는 관계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와 신학이란 잡지에 어느 목회자 모임의 이야기를 소개한 것 중에 하나를 제가 좀 음, 여러분에게 에,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인데요 어느 날 어느 날 전도사님 한 분이 아주 힘든 고백을 하셨어요 음, 모두들 그 전도사님 목회에 와큰 어려움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래요 그리고 막 너무 힘든 고백을 하니까 긴장도 되고 두려움이 가득 차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전도사님의 목회에 무슨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었고 오히려 그 전도사님이 심무하는 교회는 점점 부흥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전도사님에게 모두들 너무너무 목회를 잘하시는 전도사님이라고 기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부흥시켜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칭찬이 이어지는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의 고백이 하나님이 자기를 꼭 버린 것 같다는 고백을 했어요 기가 막힌 일은 그 전도사님의 고백에 의하면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정말 누가 목회를 하면 어떤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은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고 그러고 어떤 목사님은 밤을 새워 기도했다고 그러고 어떤 목사님은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하는데 자기는 그런 기도를 해본 적도 없는데 교회는 자꾸 부응되더라는 거예요 아뿐만 아니고 자기 혼자서 은밀한 시간에 짓는 죄는 정말 고백하기가 너무 부끄럽다고 이 고백까지 하고 또 교인들과 막 기도할 때 자기는 방언을 못한다고 하기는 그래가지고 그냥 엉터리 방언을 막 했는데 자기는 엉터리로 방언했는데 교인들은 진짜 방언을 받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자기 느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금까지는 참았지만 내가 더 이상 너를 참지 않겠다 내가 이제 너를 떠날 것이다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지고 그래서 막 기도 모임에 와서 그 괴로운 마음을 틀어놓고 눈물로 글썽이면서 기도해 달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는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의 고백을 다른 목회자들이 듣자 하나같이 그 전도사님의 묶인 것을 기도로 풀어주리라 풀어주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전도사님의 죄가 모양만 다르지 형태만 다르지 목사님 속에도 수란히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함께 회개하고 자기 죄처럼 또내죄도또 또 고백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했더랬는데 그날 저녁에 그 전도사님이 진짜 방언으로 기도하는 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하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서로 어떤 죄에 묶이면 서로 풀어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토록은잘 되고 있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다 축복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끝까지 용납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우리는 교인들 서로 서로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왜? 판단하고 정죄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죄를 씻어주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자기 마음을 오픈을 못하는 거예요 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흠이 드러나면 커져 판단하려고 그러고 커져 정죄하려고 그러고 커져 분리시키려고 하는 이것이 주류이기 때문에 마음을 닫고 산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은 서로 발을 씻어 주라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내가 품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차라리 정지하고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 보내는 것이 마음도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씻어줘야 합니다 왜냐 나도 그런 은혜를 받았고 나도 그런 은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도 성도들부터 씻음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이기기 힘든 문제입니다 혼자서 결심해야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에 내가 같이 관여한다는 것처럼 또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리해야 한다는 것 서로 정지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떠나기를 원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 축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발 씻어 줄수 있는 은혜를 정말 갈망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진짜 필요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것만 생각하지 은혜를 베푸는 데는 너무나 인색해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는 잘하는데 누구를 용서하는 데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더 이상 막혀버려요. 은혜가 더 이상 스탑 되는 거예요. 새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막히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라. 남편은 아내를 용납하고 발 씻어주는 관계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그 가정에 흘러들어옵니다 새 은혜가 계속 흐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관계가 되면 새 은혜가 계속 유통이 돼요 흘러요 막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강단에서는 은혜 은혜 은혜 받는다고 하는데 관계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판단하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흐르지 않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새 은혜가 필요합니까? 새 은혜가 흐르기를 소원하십니까? 네. 서로 발을 씻어주라. 네. 서로 발을 씻어주라. 네.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문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고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새 은혜가 공급될 거예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몸이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금 2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니 받아라, 먹어라 그리고는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차는 내 피니 받아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먹고 마시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찬식의 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성찬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부인하고 또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하지만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너희들과 분리되지 않는다 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 한 몸이 되었는데 어떻게 분리됩니까? 이게 성찬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성찬을 받은 사람들끼리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가 한 몸이고 예수님과 옆에 있는 성도가 한 몸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몸이다. 따라오시다. 한 몸이다. 한 몸이다. 이한 몸이 창세기 2장에 처음으로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맺어주시면서 너희는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어다. 엄청난 신비인데요. 한 몸이란 게 뭡니까? 남편의 허물이 아내의 허물이고 아내의 허물이 남편의 허물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는 이제 니제 네 내제가 네 없다는 겁니다 남편 잘못하면 아내가 회개하고 아내 잘못하면 남편이 회개하고 그런데 이처럼 한몸된 관계가 또 하나 있는데 바로 교인들 관계라는 거예요 그 교인들끼리는 한몸이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너무 신비스러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쳤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저 기도 맥락이 너무 중요한 것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일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었다 주님께서 뭐 기억나시죠? 뭔가 힌트가 되죠? 형제들과 맺힌 게 있거든 그거 좀 풀고 와서 내게 예물 좀 드려보렴 주님의 기도도 똑같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한 주간 살면서 이렇게 더럽고 이런 이런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 이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받고 싶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서로 용서했니? 서로 좀 풀었니? 지금도 판단하고 있냐? 지금도 정지하고 있냐? 지금도 분리하려고 생각하고 있냐? 그것부터 먼저 하라. 그것부터 먼저 선행해라. 주님의 중요한, 바른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죄를 사여 주옵시고 하고는 다른 기도예요. 내가 주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해 달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우리 죄를 사여달라고 하는 무슨 뜻이고 아니 그럼 내 죄를 사여달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 죄를 사여달래 무슨 뜻이냐 김집사 죄를 해결하고 박집사 죄를 내가 해결하는 것 왜? 내 죄니까 한 몸이니까 그게 예수님 안에서 한몸 교인된 관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 분명한 특징이 나타날 겁니다. 어떤 특징이냐?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어느 한 성도에게 행절 수술하고 정신이 온당치 못한 사람이 찾아와서 주절주절 이야기하는 중에 돈2만원 주시오 이렇게는데 했 매몰차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보니까 에? 몸도 건강한 것 같고 나이도 창창한 것 같은데 이렇게 구걸하고 살아선 되겠소 하고 질책 한바가 차고 내 네, 보냈다 떠짜 보냈다 그랬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 그래서 어,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까 왜 마음이 아플까 어 당연히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도덕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당연한 건데 왜 마음이 힘들까 그러면서 자기 칠제까지 하면서 글까지 쓸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되었다는 증거이고 예수님이 통행하신다는 증거이고 할렐루야 그 증거가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죄가 발견되고 허물이 발견되고 잘못이 발견될 때 그래서 살아서는 안 돼요 고치세요 이렇게 할수 있어요 끝날까요 그것으로? 우리는 한몸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때는 그런 말을 할수 있지만 잠시 지나고 나면 마음이 당연히 불편할 겁니다 마음이 부대길 겁니다 마음이 힘드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한 몸으로 엮어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때는 화가 나가지고 막 판단하고 그때는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막 따지고 했지만 얼마 안 가서 후회하게 되고 얼마 안 가서 마음 아파하는 이유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 그래서, 참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이 새해에 저도 하나님께 하나님 메시지 우리 교인들 막 열심히 봉사하게 하고 성기게 하고 막 이러면서 좀그 적용도 시켜드리고 하면 좋겠는데, 아, 왜 새해에 계속 서로 성겨라고 그러고 또 오늘은 서로 발을 씻어 주라고 그러고 왜이 말씀 하실까? 저도 좀 굉장히 마음이 궁금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힘있게 일하고 하는 것도 너무 필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새날 공동체 은혜, 더 깊은 은혜 뉴 와인, 새 포도주를 내가 불려고 그러는데 이 은혜가 막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부분을 뚫어냅시다 아멘! 열어냅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관계가 되기만 한다면, 네, 우리 2023년대는 새 은혜가 놀랍게 흐르게 될 줄로 믿고요. 먼저, 가족이다. 또 먼저, 한몸이다.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는 한몸이다. 아멘. 그것만 기억해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적용하고 살아갈 줄로. 있습니다. D 아, 네. 네, 코드 한번 잡아줘. D. 이런 찬양했어요. 한개더 올려서 E 코드 한번 잡아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사랑하시네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 사랑하며 성길 우리 조용히 한번 눈을 감고 찬양합시다 사랑해 주님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성기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러살니 기도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발 씻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살게 하여 주소서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서로 발을 씻어주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용납하고 팔 씻어주는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공동체 안에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예